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사진을 하나 가졌어요 개금맨이 생각나 뭔가 이제 좀 가볍죠 뭔가 이 사람의 진실성에 의문? 뭔가 계산하에 말하는 사람 분이랑좀 궁합을 싶은 분이 있어서 굉장히 큰일 하시는 분인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, 면수당입니다. 지금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. 그러니까 바로 이분입니다. <웃음> 뭐야. 이분 혹시 아세요? 몰라요. <웃음> 어떠세요? 뭔가 계산하에 말하는 사람, 뭔가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는, 좀 가벼워요. 나는 왜 이렇게 이 얼굴을 자꾸 들여다보면 네. 개그맨이 생각나. 뭔가 이제 좀 가볍죠? 그렇다고 개그맨이 가볍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의 진실성에 의문? 약간 물음표?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 어떤 일을 좀할것 같으세요? 이분이요 <웃음> 뭔가 사람들 앞에서 강연 강연이나 어떤 말 많이 하는 직업 몸을 많이 쓰는 직업도 아니고 많이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자기 업을 품고 가는 건지 <웃음> 말하는 강사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어와요 모래 기운을 줘 자기가 자기 기운을 막 복도 들려고 애를 쓰겠지 왜냐면 이런 신의 기운을 또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신의 제자도 친단 말이에요 친다는 거는 이게 하락세 어떠한 자기의 이름과 명성을 떨치지 이 사람 기준에 떨치지 못하고 뭔가 이제 걸음만 되고 언급만 되다가 끝나는 이분이 만약에 혹시나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음. 일적으로 누군가 같이 동업을 하면 잘 될까요? 안 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우드머리를 하고 싶어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 같이 붙잖아요 그러면 분명 올해, 내년, 후년에는 멀어, 그러니까 등 돌려야 되는 건 맞아요 성격은 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 아는 것들은 많아요. 근데 이게 주워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노력은 있어. 선생님 보시면 뭐 어떤 좀 직업을 가져야 좀딱 맞는 으실까요이 사람은 그냥 절에 들어가야지 뭐 그냥 그냥 속세와 단절하고 법문을 외우시든 경문을 치시든 스님의 길로 정도 있는 스님의 길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게 법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속세와 너무 인연이 많아. 저희가 선생님 이분이랑 좀 궁합을 보고 싶은 분이 있어서 좀한 분만 불러드릴게요. 네네. 굉장히 큰일 하시는 분이네. 근데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많이 해요. 그분하고 이분하고.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신빙성이 없어 보이나? 두 분이 하면은 잘. 언, 어,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퉁짝 퉁짝 맞아서 막 손뼉 치듯이. 응 박수 치면 소리 난 듯이 했는데 지금은 좀 멀어진 걸로 좀 보이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사업 파트너도 안돼 둘이. 이분은 성공 스승이라는 분이십. 아까 불러드린 사주의 남자분의 정체는 윤석열 대통령. 그분의 이제 멘토다 막 이런 식으로 아. 얘기하는 기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까왔어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더뭐이 막. 아니, 아니라고 약간 음, 음, 음. 부정하는 중인데 틀어졌지 근데 아까 그, 그 법사라는 분? 그분은 진실성이 없어 보여요 갑자기 와서 이렇게 등을 돌렸을까요 어떤 여론의 의식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긴 해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 없을까요? 자기한테 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정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분명 득이 될까? 우리 무당들도요, 우리 손님들이 와서 신도처럼 다니시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틀어져요. 자기가 떨어, 떨어 나가든지, 무당이 쳐내든지, 시내에서 쳐내든지. 음, 음. 그런,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. 비슷하고 따지고 보지. 윤선열 대통령이 사실 지지율도 많이 많지. 떨어지고 있죠. 인기는 유지를 할까요? 인기? 좀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어렵다고 보기도 해요. 막판에. 어. 근데 4년 남았잖아요 4년 좀더 남았나 난한 3, 4, 3년째가 고비라고 좀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된다고 예언은 했지만 좀 그래